안녕하세요 글리쌤 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많이 적용하고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거 한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 분들은 빠르게 깨우치고 시간을 벌어 갈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을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바로 자신감에 대한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 자신감 추진력도 생기고 활력도도 높고 무언가 도전할 때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수학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는데 매번 가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자, 왜 가기 싫었냐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을 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산수 문제를 내고 누군가는 답을 말해서 박수를 받고 누군가는 답이 틀려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계속 답을 틀리니까 다른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위축이 돼가지고 점점 학원에 가기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원에 가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함인데 반대로 문제를 틀리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학원에 가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엄청 컸습니다. 준비라도 제대로 했다면 모르는데 이 가기 싫다는 압박감만 느끼고 행동은 취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으니까 학원 갈 때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이야기할 생각을 여러분 인생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날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알고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걸 얻고자 한다면 8살 아이한테라도 다 내려놓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새로운 모임에 가면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죠. 통기타 모임에 갔더니 나보다 통기타 잘 치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위축이 돼서 한마디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고 자신감을 얻어올 곳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압도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인생 전반에 지속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직장생활에서도 이직을 하면 모르는 게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잘 아는 척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적응하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아는 게 별로 없는 나를 마주하고 불안해 합니다. 단순히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과 배우려는 자세하고는 결이 다르죠.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는 나를 기준선상에 올려놓으면 자신감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은 부족한 건 인정하고 드러내고 충족하면서 완충되는 대상이지 완전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소한 환경이나 도전의 단계에서 미숙한 나를 너무나 낯설어 합니다. 책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죠.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둘에게 누군가 똑같이 말합니다. 자, 당신, 글쓰기 실력이 별로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진짜 별로인가? 역시? 라고 말하고 바로 포기합니다. 자, 또한 사람은 어, 그래요? 그럼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더잘 쓰는 방법을 강구하게 돼요. 자신감의 기준은 내가 지금 적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지 그게 머릿속에 명확히 있어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경로가 갈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평가나 이야기에 바로 포기하면 자신감이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한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피드백을 수렴하는 거예요. 공짜로 피드백을 누군가 주는데 누군가는 그냥 버리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할때 고치고 수정하고 방향 선회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세요. 걷다가 진창에 발한번 빠졌다고 바로 포기하면 다음 진창에 빠졌을 때도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한 번도 끝까지 걸어본 적이 없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은 완충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해가면서 완충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